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깔도 냄새도 양호한 편입니다. 누적 키로수를 감안해 적당한 시기에 잘 오셨네요. 오일 필터와 하우징 가스켓을 제거합니다. SM6는 QM6와 같이 외부에 오일 필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QM6 대비 살짝 공간이 작긴 하지만 교체 용이성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신품필터와 필터 하우징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작아 정말 귀엽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은 장점에 속한 것 같습니다. 하우징 가스켓은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금속 프레임 안에 러버 재질의 오링이 함께 붙어있는 형태이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하우징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해당 차량은 첫 미션을 교환인데요 크러쉬 타입의 와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g m 식6와 같은 형태로 공장 출하품과 동일한 형태의 와셔로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누노삼성 순정 CVT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게이지를 탈거한 후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수차례 진행 후 오일 레벨 체크를 위해 유온을 계속 올려줍니다. 오일 레벨이 잘 세팅되었습니다. 레벨 체크는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70에서 80도 사이인 75도에서 체크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필터와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T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SM6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신유입니다. 미션오일 필터, 카우징 가스켓, 드레인 플러그 와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